준태 안 죽였지? 와 여기 안 죽고 여기다 회 올리면 그냥 술안주야 술안주. 방어인데? 방어인데? 아 이거 못 자네. 어아나 샴푸 빌려주면 안 돼요? 형 모로 감았어요? 나안 감았는데? 아니 샴푸 좀. 유진아 <웃음> 샴푸 좀. 샴아자 샴푸... 엉덩이 닦아야 돼. 내가 네, 그냥 내가 그냥 저 입으로 뭐라 다...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? 뭐라고? <웃음> 아 진짜 혼돕. 혼돕. 가이 가이 아 진짜 하려 맞아 진짜 안 맞아 아 진짜 안나잖아너왜안 맞았는데 왜내 냄새 안 섞여 난 진짜 안나아나 진짜 안나 가위 가위 가위 가위 이걸왜아 진짜 떠나 아 진짜 삼초 맞아야 돼어 당연하지 나안 나잖아 나 오히려 좋은 냄새 나 진짜 발 냄새 안 나는 커밍 인지 냄새 나나발 냄새 대회에서 맨날 꼴등해 안 나가지고 대회를 왜해아놈좀 나가 냄새 사랑 싸워본다. 얘 나요. 난 진짜 되게 흙지 안 나. 되게 흐뭇하게 보실 때. 난 좋다. 지금 미샤가 나다고 바로 딴 남자. 더 가지고. <웃음> <웃음> 내 발냄새 한번 맡아봐도 안 돼. 아 진짜 좋은 냄새나. 안 나. 그렇지. 신기하지. 나 너도 맡아볼래. <웃음> 어 이건 좀. 어어 <웃음> 어, 나쁘지 않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 정도면은 유해요 발냄새 유해. 넌 그. 진짜 심심. 씻어씨 발로 마. <웃음> 뭐야? <웃음> 진짜 나는 표정이다. <평생이다. 웃음> 뭘 혼자 왜 막아? 3분 만에 씻은 냄새가... 아니 너발안 닦았지? 어. 아아 <웃음> 채용은 씻은 게 아니라 적쌌어 그냥. 적쌌 하고 적쌌어 그냥. 한 번만 <웃음> 씻은 거지. 발에 소주라도 부어주면 안돼 <웃음> 아니 니가 1초 냄새나 제 발에서. 그렇지 야. 아저 톡수야 진짜 막눈빛 그럼 냉면이 냉면 싱거울 때발한번 <웃음> 어, 넣다 빼면은 <웃음> 바로 그냥 간다네. <웃음> 오늘 저녁 <저녁머리> 메뉴 혹시... 냉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면만 바닥에 이렇게 풀어가지고미수는 <웃음> 마태 형 봐야. 이건만 바닥이라고? 누나 오늘 치약 준비됐어? 응. 치약은 준비됐어? 아니? 너꺼. 아내거 쓴다고? 나, 나 누나 칫솔 쓸게. 알았어. 나, 나도 나 칫솔 빌려줘. 응. 알았어. 닦을 곳이 있어. 더 아! 쓰고 형 쓰세요. 하지 마라 진짜로. 왜나 안줘? 너가 거기서 머리 뭐 입으잖아요. 아니 걸어 다니지 말라고. 가다 가고서 진 사람 이거로 마태랑 배터리 게임하지 바세판아 지랄하지마 지랄하지마세요 아 지랄 딱한 번만 세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1세트 넣어아 알지 이겨아 빨리 하세요 빨리유준호씨좀어잘좀닿어응닿어 진짜 자 유준아! 나랑 가위바위보 찐 사람 준호님만 하 그거 가위나가위바 잘겠어 가위바위보 내지아안 해? 이아안 <진짜> 해! <목소리> 해. 아 해. 해. 자야 <목소리> 나, 나! 야 나! <목소리> 야, 나였으 <웃음> 했다. 나였으면 두번 했다. 섹시정훈이 나오셨습니다, 섹시정훈. 와어 섹시해! 아니 왜안 들어왔어? 나이게 기다리고 싶은데. 아, 진짜 하지 마. 야, 나랑 가위바위보 치면 제 곱이랑. 가이가이보 가위 하세요! 아, 네! 빨리 하세요! 야, 반대로 게임해야 돼. 나 아, 둘이 해야 돼. 나설렌 아, 방. 야, 나가위바위면 영동이랑. 가이가이보 <웃음> 원동이다. 좀긴 걸로 해, 긴긴거긴 언니를 휘어잡아야 돼. 아 뭐야! 아, 아 이거 아니지. 너무 되는 거야? 니네도 그렇게 야, 너네도 그렇게 했어 미친놈서야 끝까지 했어 뭘 그렇게 존나 끝까지 했구나 야너도 그렇게 했 우리 니 만족할 때까지 했어 그래 졸랑스아 실망하나 나는... 영동이 술술 술 많이 먹으면 너 때문이야 네가 힘들게 해서 저는 항상 술 많이 먹긴 하는데 야 가위보세 연주라 하기 <웃음> <웃음> 가이 가이 가이보 <웃음> 여니 잘할 수 있는 거 u 죠 아니 t d 데 a d Okay, okay, 오케이, e on. 오 h 했어, 했어, 했어. 아, h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 <목소리> 이거거야 <왜 목소리> <왜 이렇게 목소리> <있어? 목소리> 빨리 해! 너가 선택한 길이야! 너안 보는데? 너안 보겠어! 아 죽으려고 해! 야 빨리 나도 했어! 난제쿱랑도 하고! 자 우리 유준호씨! 아! <목소리> 아빠, 나나 세게 때아 진짜 나도 괜찮아. 아 나도 괜아나아나숨아도 괜찮아. 나다아도 괜찮아. 나도 도 괜찮아. 도괜있아 나도 괜찮 오떡해아가가으왜 으아, 으아, 니아아아 으아, 치명적이야. 하지 말자. 아으 <웃음> 진짜 안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아아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죠 아왜 계속 시켜? 왜 이렇게... 너나 마태형이랑 다시 맞아. 어, 블랙버리 <웃음> 나왜 마태형이랑... <웃음> <웃음> 형님! 나랑 이거 할 사람 블랙베르 게 아니 하고 싶어요? 블랙게 <웃음> <웃음> 차단 <웃음> 어떻게 좀 차단한다 여기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가 여기 있고 있어 너무 씻어도 나이씻어줄 사람? 나? 저요! 유진 누나 나 구석구석 씻겨주 알았어 저연둥이시켜주고 올게요 <웃음> 네 좋아요 저또 면둥이 다 들어와 <목소리> 자 입으로 시켜줄게요네 잠깐만 잠깐만 잠 우리 가 마시는 중요 영주, 영주이신 귀빨개진거 보이죠?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. 지나. <웃음> <웃음> 당신. 네? 지금 뭐 하는 게인가? 따라따라 김영중, 네가 그러면 안 되지. <웃음> 아, 아, <냄새. 웃음> 아, 진짜 시. 당신. 냄새 쉬워. 진짜 안나와타봐 오, 왜, 왜 그래? 무슨 근데 좋다니까 어깨 보상이 어깨 보상. 나 냄새 안나 말냄새. 물을 물그 바로 닦아야겠다. 아 진짜. 안 아, 내가 알려냈는데. 아 그래. 똥 색깔이어서 똥 묻어도 티안 나요. 맞아요. 선택한 네. 장보러 가는 소로 1 번. 자, 좋 그... <웃음> 가자. Go. 이거는 소야 재료예요. 오늘은 제가 요리사입니다. 누구 마음대로 오늘 요리사신데 그래서 제가 감바스를 할게요. 마늘이랑 버섯이랑 새우 넣어 드릴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새코한 치는 거 없어요. 진짜 감바스 하시게요? 저좀 있자... 도와주셔야죠. 자신 있어요? 저 자신 없어요. 전다녀오거데요 감바스. 아 진짜? 어, 그러면 제가 재료만 구해줘 드릴게요. 재료만 구해준다고? 마태형이 썸으로 들어가야죠. 당신이 인이냐 매일... 열심히 해야 요내 아침 먹어야지, 나 아침에. 형네, 이렇 역시 맥주 또 맥주 사랑하는 또 마트요. 선생님 네 개. 오케이. 저도. 이 정도 이 정도면 돼요. 와 까시보. 너무 많이 산것 같은데. 샀어? 여러분 저녁 메뉴는 감바스랑 소야할까요 안주요. 아니 근데 그럼 저녁 메뉴가 뭔지 아세요? 전 정확히 몰라요. 그걸로 골라야죠. 아. 저녁 메뉴야? 메인 저녁 메뉴를 골라야 돼. 저녁 우리 뭐 먹을까 그러면? 감바스 있어야 아, 돼? 메인 재료. 굿. 네. 아왜 뭐 이렇게 많이 어요 와, 저가잠깐 내가... 네. 이거, 이거 움직여요. 중개, 형이죠 <웃음> 저, 저 저.. 요 <웃음> 저, 저, 저요. 저요. <웃음> 네, 내, <웃음> 내 건데? <웃음> 우리 정이 있죠, 정이. 네, 가자. <웃음> <맞아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ちょっと